어, <웃음> <웃음> 엄청 빨리 해주신다, 그치? 아까, 아까. 아까. 어, 어. 언니 생리! <웃음> 오 a u 아가 s i n 는 a h l a i a d a a <웃음> 버둥버둥거려 <웃음> 그냥 나와 어머어머어머 <웃음> 얼마 안 남았어 <웃음> 나는 지렁이다 지렁이다 생각하고 <웃음> <웃음> 와 해내고 말네 어 멋있는데 무릎 아픈 거 잖아 저기 <웃음> 어 그러게 아버지, 얘네 너무 귀엽죠? <웃음> 어, 잘다 어, 뭐라고? 응. 빨리 응. 응. <웃음> <웃음> 아, 잉어로 토잉, 토잉, 토잉. 토, 잉 토, 토, 토, 토, 토, 토, 토, 토, 토, 토, 토, 토, 토, 토, 토, 눈 다시 한번 흔들어 생각 나 하나? 하나? 넷? 토스? 여스? 고! 네! 화날 것 같은데? 화것 같은데? 화날 것 같은데? 오빠 좀 먹었으면 안 돼요? 좀 먹으러 어? <웃음> <웃음> 이파리가 <웃음> 하나 맞다 이이 응, 뭐, 그. 노래에 따라서 춤추는 것 같은데? 봐봐 아, 맞아 나도 춤추는 거라고 아까 말했었어 <웃음> 내가 내가 아 그래? 그랬었어? <웃음> 진짜 피자 춤 나온다 아다 음. 아, 같이야. <목소리가> 또행이그렸어또인 <인기> <목소리가> <인기>. 과연 과연. <목소리가> 어, 좋아. 데 지금 좋은데 이거? 어, 좋아. 아어 <목소리가> 어, 뭐야. 같이 이걸 요거를 했는데. <웃음> 그냥 그 돈으로 사라 유튜버 유튜버 저거는 아. 인생 아. <웃음> 되거든요 이제? 아, 아. 자, 됐어요 됐어요 아. 정확히 가운데 맞췄거든요 다른 <웃음> 부분을 타격해 주게요 갑니다 어? 어? 어? 어? 정확히 지금 된거 같거든요? 아. 자. 다 녹화하고 있거든? 갑니 아, 그래. 아. <웃음> 주석. 오. 두개니다한번돌 거예요. 한번돕니다 정확해요. 정확해요. 봐. 가운데자정리야 캐리야. 마무리. 와, 바-나-나 a 바 a 바나나 o i 나 tu 나 a i s t